새로 알아온게 있는데요 여러분 의자가 색칠이 된대요 붓으로 색칠이 된대요 이게 아 진짜? 한펜이는 꼴넣었니? 손흥민 세리머니를 하고 있네 오늘 한펜이랑 투디 없거든요? 잠깐 치워놓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이번에요 방을 따로 쓰기로 했거든요 방 6개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약간 좀 확장을 할겁니다 기둥 기둥이 에너지 셀이란 걸 만들어야 된다고 기둥 세울라 그러니까 앵글러 젤을 만들어야 돼또아 앵글러 젤 구하기 쉽지 않은데 저거 물속 가야 되는데 이거 스쿠버 장비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 야, 우리가 바다 속 들어가서 그러면 스쿠버 탱크 좀 구해 올게 어? 스쿠버 탱크를 구해온다고. <웃음> 아니 앵귤러 젤 말실수 대집이. 아들스키에 스쿠버 탱크가 있구나. <웃음> 아 말실수를 용납하지 않네. 나제 뭐야? 참제 뭐야? 비스라 옆에. 어. <웃음> <웃음> 리바이어 소르간 두 마리인데? 저게 뭐야? 이씨. 아 비스라 그 우리가 잡은 악어 있어. 보랴 담고 그 다음에 그리핀 타서 여기까지 와봐 아거? 아거? 아거? 이거 타고 올라갈래 너? 어나저 위에 모르고 그리핀 떨려가지고 그리핀만 넣고올게요네 와우 역시 아, 악어 응 음, 빠르네 야 그거 두명못 타지 근데 너가 그리핀을 타아 오케이 응 내가 내가 수심 깊은 곳을 찾아볼게 악어로 악어가 간다 둔클레오사우루스 나일드래곤 쟤인거같은데앵글러피시다형 궁뎅이쪽으로 뱀장어 하나 더 간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! 아! 아. 아 일단 속도! 일단 속도네! 와야 빨라 그래도 전기 한번 다 쓰고 나면 그때 어어어어 어, 어, 어? 무한대니? 어? 근데 이거 타고 있으니까 그런가 전기가 안 통하는 느낌 뭔가 느낌이? 어떤데 어떤데 어떤데 좋아 앵글러젤 1000개씩 나와 앵글러젤 그냥 물어서 돌려버리지 물어서 돌려버리지 <웃음> 어 좋은데 앵글러젤 한 5000개 이상 했어 나저 아구 한마리 해갈라고 아구 물에서 아구가 어, 최고네 그러게 물에서 아구 좋타야 너 어디서 하고 있냐? 아, 저.. 아닌데..? 아형 밑으로 내려가서도 아주 또 아주 또 Pizza! Pizza! p i z 아 a p i 뱀 z a Pizza! Pizza! Pizza! p i 글 z 피 p i 나 z 나 p 나비 z a Pizza! Pizza! p i 잡았어 p i z z 아.. 위 i 언제 또 위로 갔어? a p 있니 우리 부족 z 들 음. 아니요. 연비는 왜? 가만히지지얘먹먹는다 뭐 잠깐 먹은 것만 치웠는데몇 개가 지금 내가연비야너코스염 <웃음> <웃음> 이거 해명해라 왜요? 나를 마리오를 있어요? 만들어 담는 마리오. <웃음> 야 신디어 왜 눈썹이랑 코스요은 파란색이야 또 <웃음> 관종이야? 아니 나 차라리 그 노란색으로 염색해줘. 아 브라운 됐대잖아 브라운만 믿으라고. 아. 왜 그래? 네? 뭐해? 잠깐 멈춰봐요. 왜왜 왜 그래? 너왜 그러는데?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아, 채색이 되는 거 같은데 왜 채색이 안 되지? 바지 색깔 좀 바꿔달라고 했다. 아너왜 붙들고 나를 지금? 바지 색깔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. 바지 색깔? 바지 색깔 나왜 검은색 레깅스 좋은데? 얘네 새끼 나왔다. 응, 음, 그 가긴 가긴 해줘. 어 가긴 해야겠다. 와우, 캐빈의 다크 페러. 아 너무 예뻐. 오, 예? 예. 야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의 뭐 비스포크 에디션. 야 근데 이 벽은 괜찮은데 이 카펫이랑 이 램프 색깔 좀 어떻게 해봐 <웃음> 램프 색깔 좀 실험용이었어 아 너무 알록달록이야 그래 빨간 톤 좋고 레드톤 좋고 이거 흰색으로 해주면 안돼? 제일 큰 카펫인데? 아무리 핑크를 좋아한다 해도 이건 좀 너무하지 이게 지금 카펫 크기가 몇인데? 이게? 아하... 가운데는 포기 못하겠다 아니면 이건 어때? <웃음> 레드톤 하하 <웃음> 아, 카펫 모양이 일본 국기 모양이래. 잠깐만. 아, 그래? 그러면 바꿔 줄게. <웃음> 아, 그런 거네. <웃음> 아무 생각 없었네. 반대로 해도 되지. 어, 거꾸로 반대로 해도 되지. 반대로. 반대로가 더 예쁘다. 어, 뭐, 그러네. 저는 이제 기둥 세웁니다, 여러분. 이 느낌이디, 여러분. 그죠?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어? 됐다 와우 아 멋있다 와 이거지 여러분 이거지 이렇게 한 다음에 저 위쪽으로 이제 다시 통창이지 맞지? 설마 떴니? 안되니? 아 이것도 떠있네 지금 보니까 근데 연비, 연비야 연비야 너내 등에다가 붙이랬니? 나왜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냐네? 등에? 갑자기 실이 하나가 뭐야? 나 그래서 흉터가 났나? 근데 아 그게 흉터라는 게 있지 않은데 왜이 이거 몸에 선 그어져. 나 그거 있지. 등에 이제 섹시문신. 케빈 바보야. <웃음> 전쟁이야 너, 뒤졌다. 야너 뒤져, 야분 만들어. 지워줄게. 지울 수도 있어. 이거 봐요, 연변니야 저때 수염 만들었어요. <웃음> 산체스, 야 이거 뭐야? 산체스 수염 잘 너는 지졌다. 전쟁이다. 집이고 뭐고 전쟁이야. 내등 문신이 산체스 수염 잘 어울려라고 일기를 썼다고 내 등에. 색색 어떻게 만들어 색? 이형 아카하면서 처음으로 저런 거 해보는 것 같은데. 색깔 빨리 만들어야 돼 색. 뭐야! 빨리! 야 아이템 이름 뭐냐고 염료는 만들 수 없을 것이야 염료.. 염료 어떻게 만들어? <웃음> 왜 엔그램이 안 뜨냐고! 내가 봤을 때이거나 <웃음> 잠깐만 어. 여기 있다 <웃음> 물? 물을 어떻게 되지 귀한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웃는 거봐안녕하세요 <웃음> 구독자님 선빵 쳐놓고 진정하래 <웃음> 진정하세요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이날을 위해서 내가 스피드를 올렸어 연비야 연비야 일로 연비야 <웃음> 우리 다시 화해하자 그래 그냥 재밌는 거더가게 그러면은 서로 해주자 이쁘게 진짜 이쁘게 이번에 아 오케이 오케이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그래? 됐다 응. 야, 이 아이씨. <웃음> 아 비스러 나등 봐. 괜찮아. 연비 등했네. 나는 몸쪽이라서. <웃음> 근데. 어.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? 뭐? 자기들 자기가 지를 수 있어. 개같네. <웃음> 지금 없는 사람도 그릴수 있더라고. 가자. <웃음> 이걸로 연비원 애가 <내가> 화해를 하겠구만. <웃음> 난 뚜르디 안녕. <웃음> <웃음> 그라데이션 넣어줄게. 연비야 봐봐. 완완스케 선 오케이. <웃음> 야 근데 한편이가 도와지 <웃음> 최고인데? <웃음> 야한 p 이 피부색이 진해가지고 야, 잘 보여. 아 너무 잘 보여. 한 p 이도화지 최고다. 한 p 이 목뒤에 섹시문신 한 p 이 야, 한 p 이 봐봐 쟤 미쳤어 좀. 미쳤어 연비 왜 이렇게 침 같아? 침 질질 흘리는 거 같아 이제. 왜왜 그러는 거야? 그러니까 왜 그런가 무섭게. 어머 어머 얘 어떻게 알록달록해졌어? 왜왜왜왜 왜, 왜, 왜, 뭔데? 어머, 어머. 우리 공룡 좀 봐. 야이씨. <웃음> 오지 마라. 오지 말라 했다. 잠깐만 있어봐. <웃음> 연비야, 넌 이제부터 뱀 문신을 하게 될 거야. 근데 그 뱀이 너의 온몸을 감싸고 있어. <웃음> 아, 나, 야, 색소, 색소 다 썼다. 도망가. 도망가! 정신 차려, 한편아. 한편아! 너 부위별로 <웃음> 종아리. 미쳤구나 진짜 제가 미쳤어 아, 그러고 보니까 남이 옷을 안 입었구나 옷도 그려주게? 나갈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나가야겠다 다들 숨겨놔라 이제 캐릭터 야나 이거 야나 야, 나 이거 몸야 이거 야 이거 뭔야나 이거 뒷면 뭐? <웃음> 작년만.. 안쳤네 <좋네> 그랬는데 <웃음> 야개빈니 어, 이거 봐요 야너왜 가슴만 칠해 바디페인팅 야 이거 그냥 바디페인팅이잖아 너 거기에 대한 그게 좀.. <웃음> 야아.. 야 진짜 여러분 그지 괜찮지 여러분? 연비 봐봐 연비 연비 지금 <웃음> 온몸에 뱀 문신 들어갔어 <웃음> 그래서 여기 <웃음> <웃음> 오른쪽 허벅다리 쪽으로 뱀 얼굴 내려와있어 근데 라미야 한편이 보단 나 이게 바로 녹화에 빠지면 안되는 이유야 뚜루디도 흰색으로 좀 리터치 좀 들어가줄게 아 개웃겨네 뚜루, 뚜루디 안녕이 개웃겨 진짜 <웃음> 한편이한번봐 미친 <웃음> 거 같아 하나 더 봐달라고 한편이 이마 이마 이마 이 이마 이 이마 이만 이마 이 이마 이마 이마 이마 이마